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 재수술의 시기입니다 코 재수술 을 언제 하느냐 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의사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기가 다 다르고 또 언제 받는게 좋은지 또 급하게 한다면 언제쯤 하는게 좋은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 성형을 받고 나서 다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미용적으로 코 수술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코가 수술하고 나서 한쪽이 막힌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코 재수술을 받게 될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미용적인 이유로 코 재수술을 받는다면 부계가 완전히 빠지고 모습이 나온 이후에 미용적 수술을 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콧대가 너무 높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다 아니면 휘어졌다 코끝이 휘어져 보인다 라고 했을 었때 물론 환자분 마음은 동요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부어있는 상황에서 지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면 은 오히려 판단 미스테이크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부어 있으니까 콧대가 좀더 높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콧대 양측 부분이 같이 높아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콧대가 또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짝짝이가 생기듯이 콧대도 짝짝이로 부을 수가 있고 코끝도 양쪽으로 짝짝이로 부을 수가 있습니다 즉코 붓기가 양쪽이 비대칭으로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코가 비대칭이다 고 바로 재수술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 성형을 하고 나서 모양이 나오고 나서 수술을 할지 결정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코 모양이 언제 나올까요 큰 붓기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큰 붓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혈, 피가 만드는 붓기죠 피가 나서 부어 있기 때문에 지혈이 많이 안된 사람들은 이때 많이 부어 있습니다 물론 지혈이 잘된 사람이라도 1,2주 정도는 부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붓기는 3,4주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달 정도 되면 붓기가 다 빠졌다. 붓기가 빠졌으니까 수술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세한 붓기가 한 달에서 세달 정도 가는 것이 첫 번째 고성형을 받은 사람한테는 일반적인 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세한 붓기가 어떤 사람은 두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런 미세한 붓기가 사람 마다 다 다르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몸 상태 중에 림프의 오염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이 림프오염은 위에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에 있는 식품 첨가제, 이 식품 첨가제가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유해물질이 림프에 찌꺼기가 많을 쌓이면 쉽게 말하면 하수구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한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데 힘이 들겠죠. 그러면 얼굴이 좀더 오래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가 건강한 사람, 림프관이 큰 사람들은 붓기가 빨리 빠지고 림프관이 좁고 안에 찌꺼기 많은 사람들은 붓기가 천천히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림프관이 큰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붓기가 다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림프관이 좁고 찌꺼기 많다면은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장염, 피부염, 질염 등이 있는 사람들은 림프의 기본 찌꺼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수술하고 붓기가 좀더 있을 수 있다 이명이나 콩팥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붓기가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수술의 시기, 재수술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코를 그 전에 수술했다 을 여러 번, 세 번, 네번 수술했다면 훨씬 딱딱한 것이 오래간다든지 붓기가 오래간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코를 수술하고 나서 딱딱해졌다가 그 부드러워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워지는 시점에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6개월이 되면 6개월째 1년이 되면 1년째 1년이 넘어선다면 2년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흉터가 딱딱해져 있는 이것이 풀려야 수술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시야를 좀더 확보하기가 좋기 때문에 재수술하기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자기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어떤 모습을 찾고 싶다는 그 욕심에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붓기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딱딱한 흉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는 선생님이 집중도가 흐트러지기가 쉽겠죠 이런 저런 결과가 하나씩 쌓여서 결국 재수술을 망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 성형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떨어뜨린다든지 자다가 코를 만져서 코끝에 수술했던 연골이식 부위가 틀어진다든지 했을 었 때는 우리가 응급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응급수술은 그러면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흉터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처 재생을 해서 흉터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아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절개를 해서 혈관을 손상을 시키면 결국 외상을 입게 되면 혈관이 찢어지게 되고 혈관이 찢어진 곳으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혈소판이 응집현상에 나와서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전의 반응에서 자고 있을 때성장호르몬이 나와서 간에서 합성한 콜라겐을 가지고 단백질을 가지고 프로비저널 매트릭스 라는 임시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임시틀 안에 콜라겐 단백질을 계속 증가를 시켜서 결국 아주 치밀한 콜라젠 파이버 단백질 섬유질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혈전의 반응에 의해서 Fiber b l a s t 라는 섬유아세포가 또 증식이 되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콜라젠 매트릭스 단백질의 틀 안에 섬유아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그것이 비탄성 섬유인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일주에서한달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초반에 우리가 열게 되면 지혈도 안된 상황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가 않겠죠 또 지혈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부어 있기 때문에 모습을 우리가 알고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뒤쪽에 가게 되면 이미 흉터 조직이 형성되고 또 딱딱해지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1주에서 3주 사이에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딱딱해지기 전에 그때 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호성형을 하고 나서 외상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코가 틀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만 시행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6개월 이후에 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미용적인 수술은 약 6개월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능적인 경우도 6개월은 최소 지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라는 환자분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물론 동시에 수술도 하지만 코성형만 하기로 했을 었때 비염이라든지 비중격 망곡증이좀더 심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코막힘이 더 생겨서 기능적인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비염 관련 치료를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약으로 치료한다기보다 등산이나 공원 같은 데를 자주 우리가 다니면서 공기 정화를 하게 되면 좀더 코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코 안에 세척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세척을 하면 좀 비염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상을 지켜보고 그래도 이런 안쪽에 코막힘 증상이나 기능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이후에 수술을 코성형 수술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한다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성형을 이전에 받았거나 비염수술이나 비중격수술을 이전에 받았다면 훨씬 더 기간을 오래 두고 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코성형으로 되었다면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두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코 재수술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최소 6개월을 둬야 되고요 특히 코가 부드러워 졌을 때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 코수술 할 때는 내가 코수술 했다면 그 시기를 지켜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재수술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병원을 찾는다든지 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해당 수술을 한첫 번째 선생님과 꾸준히 상의하면서 기다려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좀더 후회 없는 결정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